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나한테 얘기하지 말겠지 방법은 다 알아? 오케이? 어.. 그 방법 얘기하지 마 어.. 소식이 안되는데 어쩌라고요 너도 공부하면 서울대 갈수 있는거 알잖아 동대씨가 못하잖아 방법은 아는데왜 못해? 목통이니까 아시겠어요? 야! 서울대 갈려면 공부해야돼 그 하루에 10시 간씩 공부해야 돼. 계속 소리 좀미친것만 복통이에요. 예. 네. 이뭐 머가리 마냥. 아우, 좀 아, 답답해 죽겠네, 중변이자. 진짜. 이 네, 머가리 뭐 마냥. 하는 건 나도 알아. 동시나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러 있는 키를 입력하라는 거야. 근데 컨트롤러에 있는 키를 입력으로 반응을 안 해요. 컴퓨터가 그냥 먹통이야. 그게 설정이 안 된다고. 안 된다고 어, l e t